<웃음> 그...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워싱턴에 있는데 저기 멀리 캘리포니아 LA 오렌지 카운트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또한 분의 캠핑카를 끌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신 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캠핑카 구경도 하고 잠깐 얘기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어,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 근처에서 온그 주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어, 저기, 어, 제가 미국 생활을 지금 45년을 했어요. 그동안에 미국 50개 주를 다 돌아다니다가, 리타일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어, 리타일 해가지고 뭐, 북미부터 중미, 남미, 조금 더 나가서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가 어, 이제 알비를 작년에 구입했어요. 제가 네. 마음에 드는 알비를. 네.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저 서부 지역으로 서북부로 해가지고 캐나다로 해가지고 또 천천히 미국을 한번 이렇게 돌으려고 하다가 여기 저 어, 시애틀까지 왔습니다. 어... 작년에 은퇴하셨다고요? 네, 제가 지금 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수 있어요? 그 1979년도에 이민 와 가지고 어 신문사에 좀근무 하다가 어푸신테클샵 아. 낚시장비 캠핑장비 네. 어, 등산장비 장 장비족을 25년을 했어요 25년을 하다가 아저저 어, 작년에 아 네. 정리하고 지금 난 이제 리타일 이할 나이가 지금 댓글랑요 네. 아직도 네. 뭐어 건강하지만 건강할 때 건강할때저 조금 더어저 더 넓은 세계도 좀 보고 이 대륙도 좀 도, 돌아보고 싶고 어 체험도 하고 싶고 그래서 어 지금 저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그 낚시점을 25년 동안 네. 하셨다고요? 네네, 어, 도시 <웃음> 네, 도시 어부 절리 가라 하시겠는데요. 낚시 낚시를 좀 배워 가지고 자급자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낚시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주마다 다 라이센스 저, 피싱 라이센스 따로 사야죠 또 잡는 물고기에 따라서 바다 낚시, 민물 낚시 다 따로 사야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저는 포기했는데. 근데 그게 우리 한국하고 여기하고 비교 잠깐 이렇게 차이점 아시면 좀 비교 좀해 봐. 한국은 훠싱 네. 라이센스에 대한 제도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있을 거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네. 전 미국 이지 지금 한 4시간 5년 됐는데 미국, 한국에서 낚시 하시던 분들, 사냥 하시던 분들, 이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한국, 한국에 사시다가 미국에 오면 불편해, 그것 때문에. 왜냐면 무슨 여기서 레퍼츠를 즐기는데 무슨 라이센스를 사야 되냐고. 근데 네. 사실은 이 제도가 저는 참 좋아요. 왜냐면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그 네. 자원을 보조해야죠, 그렇죠. 그, 보존해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낚시로 얘기하자면 음. 낚시도 그 주마다 법이 달라요. 50개 주가 라이센스 값도 다르고 그다음에 네. 사이즈의 제한도 다르고 수량의 제한도 다르고 근데 그 비용이 적게는 몇십 불, 많게는 한백 불씩 받는 주도 있어요 일년에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회신 게임에서 그 어장원을 그 후세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 이런 그 시작을 합니다 고기를 키워 민물이면 민물, 바다원 바다의 그자원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그 시, 시작을 해가지고 다, 다시 강이문 강 호수문 호수에다가 뿌려 줘요 방류를 하죠 그래서 네. 그, 그, 자, 그, 그런 자원을 충족하는데 회식 라이센스를 산 금액으로 그, 그 운영을 해 나가는게 회엔 게임에서 하는 일이고 네. 그,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 사이즈의 제한도 꼭 지켜야 되고 그렇죠. 수량의 제한도 꼭 지켜야, 지, 지, 지, 지켜야 되고 그... 너무 작은 거 잡는 거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도 피싱 라이센스에 대한 제도는 좀 이렇게 필요하죠. 좀 도입을 하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도 멀리 봐서는 더 좋은 거 같아요. 당연하죠. 그럼요. 네. 우리 자손들한테 네. 이 자원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지,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고갈이안 되죠. 네. 사실 지금은 좀, 좀 불편함이 있, 있더라도 우리가 음. 이거까지 먹살거 아니니까 장원을 보존하는 게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이지. 네. 그리고 낚시하고 난 자리도 깨끗하게. 그렇죠. <웃음> 그거 어,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산에 가나 낚시에 가나 그 레퍼츄를 즐기는데 흔적을 남기면 네. 내가 왔다 간그 낚싯줄, 낚싯바늘 이런 게막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또안 되죠. 네. 그럼 동물한테도 음. 안 좋고 추도 쓴다그 어, 그 도로 다 챙겨 가지고 가지고 가야지 그 나비 자신은. 이저 생명체한테 안좋콜라 그렇죠. 나은 그 네. 거기에 저 그런 이다 회수하고, 어그 다음에 그 주변 정리도 하고, 내가 음. 즐었던그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돌려주고 흔적을 네. 남기지 않고 돌아가는 거가 음. 아주 맞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낚시 얘기는 중단한 것 같고요. 네. 어이 차에, 차에, 이 차에 대해서 사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 이 차는 제가 작년에 구입했어요. 작년에 구입했는데. 램, gm 램 에서 나온 차인데 그램 에서 나온 차를 플레저웨이 라는 r 비를 꾸미는 회사가 꾸민 거예요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아주 잘 네. 만든 것 같은데 네, 비용이 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만드는데 어 이게 총 비용 말씀해도 괜찮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 그게 제가, 더 궁금해 하시는거죠 어, 아, 그렇죠. 네. 어, 제가 이거 작년에 샀을 때 7만 5천 불 주고 샀어요 7만 5,000불인데 그건 다 꾸며져 있는 상태로 음. 완전히 지금 이 상태로 다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 몇 년도 차죠? 지금 어, 20년 2020년 1년 된거 2020년 된, 거? 된 차량 얼마 마일리지는 얼마나 거가요 지금 현재? 예 1년 그때 살때살 아, 때는 제로지 제로였어 그럼 새걸 사신거지? 완전히 그 램에서 어, 프레저웨이 컴퍼니에서 꾸며 가지고 저한테 7만 5천 불에 팔은 거예요. 에울틴. 네. 그래가지고 예. 어, 지금 내가 1년 됐는데 3만 5천 마일을 뛰었어. 오, 많이 다니셨네요. 어, 동부 중 동서남북으로 3만 네. 5천 마일을 지금 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청 많이 다니셨어요. 예. <웃음> <웃음> <웃음> 음. 근데 불편함이 없어요. 네. 아주 좋아요. 네. 그럼 이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 저도저그 여러 사람들. 미국은 넓기 때문에 RB가 종류가 많잖아요. 네. 큰 거, 22피트, 뭐 30피트 많이 있는데 이건 좀 작아요. 하이가 지금 7피트, 높이가. 네. 높이가 7피트 반이고, 어, 지금 일반 밴사이즈예요밴 음. 사이즈인데, 이게 좋은 거가. 저거 타퍼를 안 올릴 때 쓰실 수 있으세요? 안에서? 안에서 저, 제 머리에 닿아요. 음. 머리에 닿지만저 어, 탑을 올리면 서도 돼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은, 일단 가스비가 적게 들고, 네. 어 그다음에 그렇죠. 이거는 어컴팩 사이즈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마켓을 가든 레스토랑을 가든. 그저 드라이브 트루, 맥도날드를가도스타벅스를가도 드라이브 트루를 마음 놓고 탈수 있어요. 예, 그 가림막 이렇게 딱돼 있는 거. 그렇죠. 예, 그거 우리는, 예. 통과하고. 그렇죠.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일반 요 밴드 좀 높은 하이탑은 못, 못 통과해요. 가요. 못 가요. 예. 이는갈수 있어요. 그서 앉아서 은행 업무도 볼수 있고, 드라이브 트루는 거의 다 99% 네. 다 이용할 수가 있고, 파킹도 컴팩트 파킹장을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킹장만 있으면은 그냥 이건 이 안에 서다할수 네. 있으니까. 이 시즌에는 캠핑라운드 그 잡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네. 이 차는 캠핑라운드가 그풀 돼도 그 주변에 그저오버풀로우된데 음. 파킹장만 있으면 파킹장이나 세워 놓고 시대 할수 있잖아요. 네. 그게 장점이에요. 음. 그 일반적인 알비는안되거란 그게. 음. 그 단점은? 어? 단점은요. 단점은 인저 단점 단점은 얘기하자면 좀좀 네. 어, 아니 화장실이 없죠, 이거. 네 화장실 포로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그렇죠. 네. 샤워장도 인사이드에 없어요. 네 어, 없고 샤워장 을 쓰게 되면 뒤쪽에그 호수를 따로 연결해가지고 어 그냥 그 천막같이 이제 샤워룸을 하나 밖에서 만들어놓고 그리고 샤워해 돼. 겨울에 어떤... 날씨 쌀쌀할 때는 어떻게? 다른데서 외부에서 어, 샤워 나시나 할 때는 미국에는 저그 내가 보기에는 여행을 다녀보니까 북이 문 북, 남이 남쪽에 가게 되면 레스토에리아 아니면 트럭 스타포 같은데 트럭 스타포 들리면 네. 샤워장을 쓸수 있어요 네, 예. 어, 그리고 그런 데서 샤워를 네. 이자를한 번씩 하고 네, 맞아요 저도 불편하지 않아요 네, 그런 데서 네. 네. 네. 그리고 뭐그 샤워를 뭐 매일같이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네. 안에 싱크대 라든가 힐을 어그 다음에 무슨 냉장고 이런 거 불편하지 않게 잘쓰 씻어 있더라고요에 e 에이! 에이! How you doing, sir? <laughs> how are you? Uh, smoky! Hello, buddy. Hello, buddy. h e l l o b u d d y You good girl. You look good. y o u e Smoky. y o u good girl. Remember him? Good, good, good, him? good, good, good. Sorry. s h e just barking. Oh, yeah. <laughs> She good. don't bite nobody. Okay, good, to good, good, you, good, yeah, okay, good to see you, sir. Yeah, you too. Good to see you. Don't barking! No! That dog, sorry. I'm sorry. Okay. No problem. No problem. 자세하게 어, 설명해 어, 주시겠어요? o 어, k 그래, 어. 네. 이 y Okay. Okay. Okay. Okay. o 이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이 a y Okay. Okay. o k a 공간을 넓게 어, 여기 앉아서. 쓸수 있고 운전 때도 저것도 돌아가요. 응? 그리고 이제, 어, 여기가 이제, 싱크대가 위에 있고, 냉장고 여기 있고, 여기 히러가 있고, 그 네. 다음에 이제, 음, 안에 보실려나? 여기 이제, 뭐, 보시면, 컨트롤. 어, 불 패널. 들어오는 거. 다 있어요, 이게. 예. 불, 불, 들어오는 거, 뭐, 펄치 이거, 라이트. 응? 불다 들어오고, 위에. 다음에 이게, 뭐, 이게 발판이고, 응. 응. 아예 아, 그냥 안에, 응. 그 부터 해볼까요? 네. 여기가 싱크. 어. 네. 아직 공간이 여기 그래도 뭐 어. 요리하기 에 충분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인덕션 음. 스토브가 있어요. 인덕션 네. 스토브있어서뭐 간단하다는 거 안에서 이렇게 해 먹을 수가 이렇게 돼 있고, 음.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이제 스크린 도어가 있어가지고 아니 네. 인덕션을 쓸 때는 요 스크린 도어를 열고서 아 어, 쓰면은 이제 에어가 어. 나가기 때문에 창틀이 굉장히 네. 다, 다, 튼튼해 보여요. 보이는데요 튼튼. 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튼튼하게 네. 이게 냉장고도 냉장고도 싹 작지가 않아요 냉장고가 뭐 우리 쓰는 면 충분해요 조리스 냉장은 예 이게 풀리저 그거 있고 리플리 차는 뭐 그냥 마트 뭐 다니기 <웃음> 뭐 편하니까 음, 그렇지. 많이 일부러 굳이 많이 쌓아둘 필요는 없죠. 예. 수납, 수납장도 깨 있어요 여기지 있고 예. 여기 있고 수납장들이 벌어돌이 있어 이렇게 수납장들이요 네. 어, 여기 있고 이거는 예. 음. 히로 나오는데 히로는 저 프로펜 히로예요 예, 예. 프로펜 히로고 냉장고는 전저 전기로 하는 거고 이거는 저 인덕션은 또 전기로 하는 거고 수납장이 여기서 있고 그안에또 음. 있고 다음에 이 이거는 저 배럴이 컨트롤하는 거 아시겠죠? 이 네네. 의자 밑에 배럴이가 한 수십 개가 달려있는요 이게 지금 의자면서 의자면서 이렇게 접히면은 네. 힘다가 되는 해보세요 이렇게 음. 뭐, 뭐. 넓은 패드가, 패드가 됐네요. 아, 패드 되고, 음. 이제. 이렇게 주무시는 거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자게 되고. 불편하지는 않으시고요. 네, 여기 이제 패드를 또 하나 깔아요. 위에. 위에다가 어, 어. 평평하게. 어, 네. 네. 음. 그러면 이쪽에 이제 침구류 같은 거 놓고. 그렇지. 네. 저 뒤쪽에는 수납장이 또 있어요. 저, 저 뒷문 네. 열면은이 뒤에 가서. 이건 뭐예요? 빨라 보는 거. <웃음> 네. 어. 여기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요. 거기도. 어, 이것도 사람이지. 올라가요? 어, 그리고 올라가 아, 여기가. 어, 두 사람이 또 자. 어, 공간이 굉장히, 어, 여기가 비제크, 굉장히 여기. 높아요. 어우, 엄청 높네. 어, 여기 서두 분이 또 자게 네. 돼 있어. 엄청 높네. 어, 예, 여기 두 사람 뭐 충분히 자. 이 자지. 예. 어. 아 어. 이거는 괜찮, 안, 뭐야, 보호는 잘 되는 건가요? 어, 보호는 잘, 돼. 캔버스로 돼 있어가지고. 네. 보은 잘전 아, 형 완전 스틸이고요. 네, 음. 이게 원래 있던 그 프레임인가봐요. 네, 맞아요. 음. 뭐 원래 프레임에다가 들어가지고 캔버스로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올렸는데, 그 어. 지퍼로다가 열면은 또 아내가 네. 이제 쫙 올라. 지퍼 열면은 그렇지. 이제 환기도 되고 그렇지. 전망도 볼수 있고. 어, 그렇습니 아이고, 씨발. 아, 우 아, 유리창 같이, <웃음> 네, 장미창 같이 이거 그렇지? 뭐야 이렇게 어, 어. 동그랗게 보이네요 아주 저, 좋은데요? 저 우에 어. 저 양쪽도 그래요. 양쪽도 그렇게 어. 돼 있어. 어여기도네 예, 여는 게 저기 어. 화면 항상 이뻐 보일 것같이렇요네 아. 어디 쪽다 이거 여 안에 누워가지고. 예? 예. 그 안에서 누워가지고 그럼 잠은 어. 밑에서 주무세요? 위에서 주무세요? 우리 아래서 자지 항상 <웃음> 여기 부부, 밑에서? 어. 부부싸움을 했으면 한 여긴, 사람은 아래, 한 사람은 위에 자지만 <웃음> 그렇지 않으면 어. 어, 항상 아래서 둘이 자고 어. 여기서 한 번도 잔 적이 없어 하지만. 그럼 여기는 지금 짐도 없고 그렇지. 그냥 여기 그렇지. 단지에 그냥 높,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구나 어, 원래가 이게 이거를 저 식구가, 네 식구가 있으면 은 이걸 사용을 하는데 우리둘 밖에 안 쓰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지. 음. 어. 그럼 어디 어. 보통 캠핑장 가 갖고 이거를 열어 놓으세요. 아니면은 열어 놓시고. 어, 캠핑장에 들어가서는 이걸 열어 놓고 네. 올리고. 그, 하지만 뭐렇게 어. 쓰기 위해서.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월마트라든가 어, 그런, 그런 데서는 올리지 못는 데서는 이건 안 올리지. 음. 그래. 음. 어디 한번 내려봐 주세요. 어, 어렵지 않나요? 이거 어, 오케이. 어. 어렵지 않아요. 아 쉬워요. 잠만 예 네. 내릴 때는 이거 지퍼로다가 잘 잠가줘야 돼. 이제만 예 쉬워 올리고 잡잡 잡자. 그러면 이제 원래 여기야 달리기 네. 저 차나리가 있는데 하나 지금 무거워서 안 가져왔어. 그렇게 가지고 내리는 거는 이렇게 네. 이렇게 쭉 당기시면 돼. 어. 한번 더. 아 예. 아 좋은데요. <웃음> 네. 아 그리고 뭐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요. 어, 복잡하지 않고. 세밀한 그, 것은 예. 이게 좋아요 이게. 그럼 뭐저 목이장. 목이장 그 같은 건데 이게. 알낳게그경우가 아, 음. 안에 문다 열어놓고, 네 안에서 문 열어놓고 이렇게 쓰면 좋아요. 스크린도어 되어있어가지고, 음. 좋네요. 모기도 안 들어가고, 그 파리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 맥은 이게 좌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갔다가 딱넘어지니딱 닫혀. 요건그 다음에 거는정 창이 어. 바깥에서는 안에가 안 보여요. 네. 어, 그게 안안 보이지. 네, 스크린도어가 이렇게 있고. 네. 네. 네. 하치고, 한, 한기도 되고, 그치? 네. 여기. 프로펜. 아. 프로펜 탱크인데, 프로펜 탱크 가 아래 있는데, 프로펜 탱크로 네.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번호도 쓰고, 바비큐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이게 4휠드라이브예요 아니면, 프로 2휠 드2휠 네. 어, 드라이브 이 r i v e 도 저기 전기 시스템 예. 밖에서. 구각 봐수 있는 거. 네. 어,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완이 양큼 넓리는게 아니라 완전히 그껴져요 완전히 사용하기가 좋아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아, 아예 안 보이는데요.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바깥에서는. 아니 안에서는 밖에 안에서 보이는 건가요? 보, 보이지. 여기 안, 안에서 하려면 이렇게 음. 하면은 예예 예. 좋네요. 진짜 좋아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딱 내리면 빈틈이 안에서. 없네 빈틈이 없어요. <웃음> 예. 예 안에서 바깥에서 네. 볼수 있고 네. 한 여름에는 네. 한 여름에는 저 덥잖아요. 네, 네. 이런 건 이렇게 해놓고 저쪽 옆에 뒤에 이렇게 해놓고 자면 시원하지 통풍이 잘잘 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문들도 갑자기 열수있게 그래도 이건 이제 저희 엑스터로산 거예요. 음, 여기다가는 여기다 뭐 그냥 달고 다니는 뭐 지금 뭐 그, 여기다저저 같으면 여기다 이제 보트 어, 그렇지. 에, <웃음> 달고 다니고 <웃음> 싶은데 <웃음> 바람그 음, 음, 음, 하는 저, 거. 저, 카로 할때 카로도 다쓰수 있고 아이스박스도 다올수 네. 있고 그다음에 나무 같은 거식당이나캠프아 그렇죠. 나무. 있고. 음, 뭐 그런 거 쓰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게 이차가 좋은 게 어, 어. 각이 딱 이렇게 사각지구를 이렇게 지어 어. 갖고 어. 보통 밴 스프린터 같은 경우는 에 어.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데 어. 이거는 그대로 올라가서 어. 공간 활용이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를 타고 아니면은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아요 외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한번은 와가지고 얼마에 샀느냐 어디서 사냐 물어봐요 근데 지금 음. 지금 팬데믹 이후로 이 차가 어 딸리나 봐 구하기가 어려운가 예 네, 요즘 없어요 그래, 구하기 그래. 힘들어요 그래. 네. 요거는 이제 그그 시리워로 물채면은시리워 지시보내면 오래 써요 원래 쓰는 메카노즈 디저지, 이런 거. 바로 연결해갖고, RB 파크에 가면 바로 연결해서 쓰는 그것도 어, 있나요? 그것도 있지. 그것도 네. 있지. 여기 있지, 그거. 유닛, 여기, 여기. 여기 있면 이건 RB, 아, 예. 예, 여기다가 네. 바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게 쓰는 거고, 네. 이거는. 네, 바로 그냥. 이거는, 쓰는 어, 예. 엘, LPG 네. 힐을 쓰는 거고, 요거는, 저, 어, 플러그인 하는, 저, 엘렉트릭 플러그인. 네. 어, 이건 전기, 저, 청, 투절하는 거고. 네. 이렇게, 지금, 아까, 어떻게든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요거는, 이게 시리워라고 요거는, 이제, 음. 물탱커. 어, 그렇지. 예. 기름이 이렇게 길어 놓는 데 이게 이제 앞에. 이게 1마일에, 아니, 1갤론에 몇 마일이 나 가죠? 이한 22마일 뛰는 것 같아요. 어, 많이 나오요 괜찮아요. 음. 보통 이게 유기통이에요 네. 유키통이랑 가스 비가 적게 들고, 보통, 수, 그, SUV하고 가스 마일러지가 비슷해. 음. 네, 유키통이랑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큰 차가 어떻게 유키통이야? 힘도 좋은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힘도 좋아요. 음. 파폭 올라갑니다. 전기는 어떻게 쓰세요? 전기는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배터리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보여드릴까아 예, 예. 아, 야 보이지 않는구나. 아, 예. 괜찮아요. 이 그, 네. 밑에, 의자 밑에 배터리가 어 3개인가 몇개큰게 있더라고요. 네. 저 안에서. 아, 어. 안, 안, 배터리 충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솔라 패널이 네. 위에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 네. 아. 위에 지붕 위에 네, 솔라페이를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태양광으로 어. 전기를 어. 충전하시고,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움직,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저 엔진에서 움직일 때. 엔진에서 충, 충, 충전하고, 두 번째는 저플러그인으로 하고, 세가지 세 가지를 할수 있어요. 네, 예. 네. 네. 원했어요, 아주. 좋아요. 네. 뭐 부족한 거 없네요, 뭐. 여러분, 두 분이 가 때는,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앉아가지고 음. 앉아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밥도 해 예. 먹고 밥도 먹고 테이블이 있어. 이건 조립식 네. 접어가지고 옆에 세워놓을 수도 있고 사용할 때꺼냈을 수도 있고. 음. 뭐저 저 만족하세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값도 요즘에 그이저레크이션 비에커리 그, 굉장히 비싸요. 팬데믹 이 음. 비싸졌어. 그래서 네.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이게 가장, 어 값이 저렴하고, 실용적이고, 저는 그,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거에 한 번, 그, 레코멘드 합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어, 앞으로 계획은, 음 제가 리타이어를 했어요. 네. 어,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이제, 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메리카 대륙이 엄청 넓잖아요. 네. 저 북미, 중미, 남미를 좀 디테일하게 아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산이면 산, 네. 바다면 바다, 호수면 호수, 계곡이면 계곡 그런 데를 두루두루 자세하게 다니면서 올리... 그런 거 다니면서 네. 이제 그 자연을 또 찍으시고 그렇지. 유튜브에 올리시고 어, 그렇지. 네. 지, 지공도 하고 유튜브 하시죠? 저... 유튜브, 유튜브 그 소개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네. 유튜브는 제 이름을 따가지고 주자 영자 문자 t v 에요 주영문 TV에 다니시면 현재까지 한 동영상을 한 80개를 올렸어요. 네. 세계 나라 다 아프리카부터 네. 뭐 중미 남미 그 아시아 그 다음에 미 대륙 캐나다 멕시코까지 여행 다닌 거 산에 다닌 거 낚시한 거 이런 주로 아웃도어 레포츠죠. 네. 그런 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하고 낚시, 산, 요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우리 주영문TV 유튜브 가셔서 한번 보세요. 낚시하는 법, 어떻게 잡는 법, 아, 그런 것까지 올려놨어요. 어, 그러니까 관심 그러니까... 있으시면 보면은 도움이 돼요. 낚시하기 쉽지 않아요. 네, 낚시 2 5년의 전문가 베타랑의 <웃음> 그 교육을 무료로 이렇게 받아보실 네. 수 있는 주영문TV 네. 유튜브.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네. 자세하게 하죠.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웃음> 네. 이게 제일 큰 거야. 이게 어, 큰 거야. 이게 제일 큰, 큰 아이스박스네요. 아이스 네. 네. 아이스박스. 네. 아, 그럼 얼음도 사갖고 들어가야 네.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가요? 얼음이 이거가 내가 180불 정도? 이게 제일 큰 거야. 물질 커요. 오, 음, 네. 많이 들어가 방금도 음식을 밟고있었었어 이게 얼음, 어. 이게 얼마나 가요? 이틀 삼일 가요? 여기 뭐안요어기써 뭐, 있어 얼마나 간다고 이 구일? 어. 정말로요? 정말로요? 이거 보시라고 이렇게 또 어, 구일을 어? 가요? 진짜로요? 계속 음. 하니까 뭐 의자아이고